안녕하십니까 주한 외국 기업 뉴스 방송 gbs 인턴 아나운서 송인경 인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11월 정기 모임의 날입니다 매년 11월은 유독히 바쁜 시즌이라 많은 분이 참석을 하시지 못하셨으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 c a o 정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은 신규 정회원사에 대한 소식 업데이트는 없고 특별 초대 게스트 소식입니다 이번 달 초대 게스트는 충북대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 정진석 교수님이십니다. 정진석 교수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연구과제를 수십여 년간 해오셨고 앞으로 저희 협회에 산업부 대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특별초대 손님의 인사는 방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송인선 앵커께서 직접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회 공지사항 소식입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GCEO가 야심적으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로서 GCEO 음악 밴드입니다. GCEO 음악 밴드는 외국계 기업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이 밴드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도하고 밴드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의 기업 이미지도 높일 수 있는 활동으로서 주요 활동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테마 버스킹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바자, 버스킹 등을 통하여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장들의 목소리를 음악에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뮤직 메신저로서의 활동입니다. 현재 진행 과정은 지사장님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시작을 코파밴드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 지사장들과 인사 담당 임원들이 함께하는 밴드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밴드의 리더는 아메리카 투 일렉트로닉스 코리아 이정은 지사장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키보드의 이정은 지사장님, 리드보컬의 송인선 대표님, 드럼의 최준원 지사장님께서 신청하셨고, 현재 전자기타를 맡아 주실 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단계라고 송인선 사무총장께서 호소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GCEO의 사회기여 활동으로 인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서 11월 25일 목요일에 가까운 동작구 흑석동에서 유기묘 돌봄 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송인선 앵커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12월 송년회 준비 소식입니다. 날짜는 12월 13일 월요일이고 장소는 이곳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입니다. 12월 송년회 컨셉은 ESG로서 지구와 사회를 살리면 기업이 살고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취지로 유기동물들이 한 바자회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기부하시고자 하는 소장품들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년회 드레스코드는 남성은 검정블랙, 여성은 와인색입니다. 그날 베스트들에서 수상이 있을 예정이고 자세한 송년회 공지는 다음 주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작년 10월에 사무국장으로 합류하셨던 민호이 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어 후임 사무국장으로 유길남님께서 합류하셨습니다. 신임 유길남 사무국장께서는 법학을 전공하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영어 커뮤니케이션도 무난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며칠 전 이메일과 단톡방에서 공지를 하였던 산업부 과제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에 아직도 참여들이 없으셔서 꼭 참여를 앙청드린다는 상임 대표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대재해법은 그 처벌 대상이 대표이사이고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무거운 처벌이 예고된 법규입니다. 아직 법규 자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많아서 근본 설문조사를 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설문조사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BS 11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GBS 인턴 아나운서 송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